자, 일단 뭐 마이크는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쪽에서 말하는 거, 이쪽에서 말하는 거 같이 녹음 되거든요. 아. 50분에서 1시간 정도 녹음 파일을 아예 통으로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은 레슨 당장에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좀리피이될 거고 하시겠죠? 네. 자, 일단은 두곡 정도를 들어보고 있는데 좀 내가 편안하게 그래도 좀 소화가 가능한 노래 음. 하나랑 그다음에 날것을 보여줄 수 있네요. 지고 만나고 익숙해지고 다시 그때 그리워해 잘하시는데요? 아 일단 뭐한곡더 들어보고 높은 노래. 뭘 해야 되려나? 어디에도 그러면 다 아, 역시 <웃음> 제가 꿈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노래어디거든냐 아, <웃음> 부서진 내 마음이 더 사랑 지원내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됐.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 주기를 잘 <웃음> 하시는데요? <웃음> 아 근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항상 <웃음> 믹스로 갈 거니까 너무 두 성으로 가볍게 안 하려고 하셔도 돼요. 네. 이 피치 감각만 유지하세요. 시작. 빠빠빠빠 오케이. 자 시작. 빠빠빠. 찔러. 나이스. 찔러야 돼요. 시작. 빠빠빠빠빠 오케이. 한번더 한번 다시. 빠빠아깜다 어, 깜빡다. 집중력 문제입니다. 자 시작. 오케이! Okay. 아, 오타브라. 저희 그냥 내친김에 휘슬까지. 해볼게요. <웃음> 네. 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있는조 발음을 조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마한조그마 네. 시작! 그마한조그마요 조그마한 조그마한 조아마한죠 시작. 오케이. 시작. 오케이. 시. 네. 여기까지 라가는 신기하죠. 네. 두세 네.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두서진의마음이더진파 마미, 진내 마미, 두 사진의 마미, 두사사랑의워내도사국 우리 사랑의워내도 사랑 아시겠어요? 오사이 화이팅 셋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음. 일단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믹스 보이스로 어쨌든 위에 이렇게 소리를 가져간 거는 처음이라서 음. 네. 되게 좋았는데 네. 노래에서 역시 어렵죠? 예, 너무 네요 맞아요. 한동안의 그모 뭐.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얻는 게 많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1 네. 시간 치고 음. 괜찮죠? 많 시간 치고 엄청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그죠. <웃음>